놀타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타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공룡시대로 떠난 시간여행이네요 여기 토토가 그려져있는 타임머신이 있어요 네, 소원이 시원이가 약간 탐험가가 된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옆에는 아기공룡이 딱 아래서 태어나려고 하는거예요 그냥 토토가 있는데 기가 시겠네요. 우와! 예쁜데요? 공룡시대로 떠날 시간여행이라고 써 있어요.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? Let's go! 어, 뭐 어, 어, 어? 완성됐다! 박사님, 뭐, 뭐 하세요? 공룡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타임머신이지 우와! 우리 이거 타고 공룡시대 탐험하러 가는 건가요? 완전 재밌겠다! 공룡시대에 필요한 건 있을까요? 당연히 있지! 바로! 짜잔! 이것만 있으면 된단다! 이게 뭐예요? 너희들이 뭘? 도감! 그 다음에 가방도 있고 카메라도 있지 우와! 그러면 지금 바로 가보자 시원아 이거는내 주머니에 여기에 일단 들어가 보거라 띠 어찌 됐겠 이+ 모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신기할 줄이야 <끝> 그럼 <것>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띠+ 이제 공룡시에서 만나봐. 요고, 요고. 어, 저기 공룡알 있다. 우와. 공룡알 흘러간다. 우리가 빨리 건지자. 오, 자 도저히 공룡알을 봤네. 어, 나엄좀 어, 무서운데. 난 여기 있을게. 찡, 찡하다. 오, 귀엽워 나 엄마 아니야 응? 응? 고마워 고마워 우리 아이들 후회 해 주다니 아기 좀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? 그러면 맛있는 고기를 줄게요 음알겠다 도감에 티아노 사우스가 들어왔잖아 아 맞다 고기 고기를 줄게요, 약속대로. 엄마 고기? 야. 아기 공룡꺼. 문럼감안대로 가보자, 누나. 그래 어, 아, 아고. 넌뭔 집이 큰거 아니야? 코를 <놀람> 봐봐. 눈좀 아플 것 같아. 하나, 둘, 셋! 아, <웃음> 어 무겁다. 야, 그래도 아파 보이는데 치료를 해보자. 약 발라줄게. 조금만 참아. 자, 자 슈슈슈. 반창고들 여기다가 붙였다. 이제 안 아플 거야. 아팠다. 사진도 찍어도 될까? 도감 속도 쏙! <목소리> 이사기가한두 개네. 고마워. 어? 저 새는 뭐지? 새가 왜날라다니지난 새가 아니야 인형이라고. 아 새가 아니었구나. 미안해. 도감을 모으고 있는데 사진 좀 찍어도 될까? 너가 좋아하는 생산 줄게. 그래. 해. 찍어, 찍어, 찍어. 사진이 왔어. 뚱! <목소리> 와자 물고기들 자 여기 어, 어. 이제 가자 우리 어 근데 저게 아픈 공룡이 있어 어디가 아프니? 거, 거시가 박혀서 아파 아 어, 조금 치료 좀 해줄래? 알겠어 아 아프겠다 깊숙이도 들어갔다 야! 약 발라줄게 이제 조금 더을거야그 다음에 밴드 톡. 잘 참았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? 당연히 되지 이렇게 다나게 해줬는데 그럼 난 이만 마지막 스테고사운스까지 완성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도금다 완성했어요 이제 갈게요 어서 오가냐 닿쌤저 음, 음. 왔어요 저희 왔어요 공룡 기댄군도어때니 공룡을 취조해주기도 했고 먹이도 줬어요 어 그래? 그럼 도감을 조금 보여주도록 음 토토토토 프레큐사우스 부테나도까지가늘다 있는 거여서 이건 보기 어려운 건데 스테그사로스 티라노사우스 고 아기 모습이잖아 엄청난 걸 대단해 오늘은 소원영시원이가 공룡시대에 떠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Thank you.